박해와 민주주의가 손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 이런 모든 것이 응축돼 보이는 그런 아주아주 아주 슬픈 홍콩의 상징적인 박해받는 한 시민의 얼굴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기어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을 최종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 법은 패스트트랙에 얹어져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홍콩의 헌법의 부칙 조항 속에 삽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최종 사형선거가 결정이 됐고 그 사형의 집행일은 바로 내일부터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모시스도 홍콩의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야당, 정당입니다. 이 정당은 조슈아 왕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2014년도 우산시위를 최초 주도하면서 결성하게 된 정당입니다. 이 정당은 오늘 날짜로 해산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홍콩 보안법은 국가의 체제를 부인하고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을 모두 다 잡아서 가둘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장 처벌될 수 있는 여지 때문에 이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자로 이런 부분들의 모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슈아 왕은 모든 모임을 중단하겠다, 그 다음에 당을 해산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외신과의 회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영국은 당장 1997년 일국이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중국이 그 약속을 깨버렸고 사실상 영국이 조차하고 있었던 홍콩 시민들 당장 30여만 명에 대해서 영국 시민권을 부여키로 사실상 비에노라고 하는 그런 영국 외 해외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여권이 있는데 그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 30여만 명에게 시민권을 쉽게 딸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당장 실시하기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상무부는 또 오늘 날짜로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즉 상용과 군용으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수출을 중단한다 홍콩에 대한 특혜 관세도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홍콩에도 중국이 했던 그런 모든 제안을 똑같이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셈입니다 홍콩 반환협정을 하면서 일국이체제로 유지키로 하겠다는 것을 그 약속을 중국이 줘버리고 일국일체제를 하기로 한 이상 홍콩에 수출하는 물품과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구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홍콩에 수출하는 상용제품이 군용으로 전용돼서 인민해방군이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을 우리로서는 묶을할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민감한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 중국 본토에 제안을 걸었던 것과 똑같은 제안을 홍콩에도 걸겠다 이렇게 발표한 셈입니다. 홍콩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고 그리고 내일부터 그 법이 실제로 발효됨으로써 한명한명 한명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 가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콩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당장 홍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상 중국의 강력한 영향권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는 이번 코로나 사태의 측면에서 중국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대단히 많은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은 트럼프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5G를 받아들여서 그 망을 깔기로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상당히 가까워진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이제 중국의 실체를 확인하고서부터 중국과 거리를 두겠다는 그런 분명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국 독일 인도 대표적으로 여러 나라들 전부가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중국에게 묻겠다. 그래서 중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의 해외 재산들을 동결시켜서 담보로 잡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세계가 중국을 향해서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런 중요한 뉴스가 떴고 전세계의 온통 신문 지면의 첫면에는 중국이 홍콩을 일국일체제로 최종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서 모든 민주인사들을 체포하고 투옥하고 그리고 수년 동안 그들을 영어의 몸이 되게 만들 그런 모든 탄압의 법적 도구를 마련해버렸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세계의 뉴스 첫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홍콩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보는 홍콩 문제, 좀 남다른 면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BBC 뉴스에 영어 원문을 같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보면서 운명, 시민들의 안쓰러운 운명 이런 것들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획득하기가 어렵지만 그 자유를 한번 잃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다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 전면에 17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가 민주당으로 채워졌습니다 야당에게는 단 하나의 위원회 위원장도 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일당 독재가 시작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없다면 그것은 여당인 민주당 하나의 일당이 독재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그 사진 한 장만으로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의 문제가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자 오늘 뉴스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bc 뉴스를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bbc 뉴스 입니다 홍콩 security law 홍콩 보안법 중국의 시진핑이 법에사인을 함에 따라 분노하게 되다 내용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r e s i d e n t Xi Jinping signed the law. 시진핑은 어, 그 법에 조인을 했습니다. And it is being placed in Hong Kong's mini constitution. 그리고 그것은 홍콩의 미니 헌법에 올려지게 될 예정입니다. Criminalizing sedition, 반란을 범죄화하고 그리고 또한 항의 시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말입니다. 홍콩의 지도자 캐리 람은 defended the law 그 법을 옹호했습니다. saying 이렇게 말하면서 it filled the gaping hole in national security 국가 보안에 틈새가 나 있는 구멍을 그 법이 채워줬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한 주요 친민주주의 그룹은 이렇게 말했죠. rules now seizing all operations 모든 행동을 이제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데모 시스터는 발표했습니다. The move on Facebook. 페이스북에 이런 조치를 발표했는데 After Joshua Wang. 자, 이 사람이 이제 주요 인사죠. One of Hong Kong's most prominent activists.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반체제 인사 가운데 한 명인 Joshua Wang은 sad i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was leaving the group. 그는 그 그룹을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그룹이란 which 어떤 그룹이냐면 he had spearheaded 그가 주도했던 그룹을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Beijing is expected to clarify the law later on Tuesday. 베이징 당국은 화요일자 later on Tuesday 화요일 늦은 시간에 법의 효력을 발효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No draft 어떤 초안도 was made public.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b e f o r e a n d 사전에 심지어 람 마저도 이렇게 말했죠 She could not comment on its terms 그 조항들에 대해서 코멘트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Hong Kong's government said 홍콩 정부는 말했습니다 Inner State m e n 한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어, 뭐라고 했냐면 that the law would come into effect 법은 발효될 것이라고 화요일 오후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받들시면 되겠죠. 화요일 늦지만게 발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요일은 중국으로의 주권 반환의 기념일인데 a day in o r d e that usually draws large pro-democracy protests. 통상적으로는 대규모의 민주시위를 이끌었던 그런 날입니다. China says 중국 당국은 말하기를 The law is needed. 그 법은 필요하다고. To tackle unrest. 소요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instability. 또 불안정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불안정성이냐면 linked to a broadening pro-democracy movement. 확대해가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는 그런 불안정과 소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법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 인사들은 말하기를 It undermines 보안법이죠 이것은 undermines the autonomy 그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Set out in Hong Kong's Mini Constitution 홍콩 미니 헌법에서 시작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라 말합니다 자 이것은 기본법인데 which 이것은 was agreed 합의가 됐던 것이죠 when the t e r r i t o r i s sovereignty was returned by the UK in 1997 1997년 영국에 의해서 그 영토의 주권이 반환되었을 때 합의가 됐던 기본법이었던 것입니다 civil liberties such as free speech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 시민권 the right to protest 항의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a n i n d e p e n d e n t 독립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사법부 이게 are at risk, 위험에 처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what is international reaction b e e n 자, 국제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안 어, UK Secretary Dominic Raab, 영국의 외무장관인 Dominic r a b 는 촉구했습니다. 중국에게 to step back from the brink, 그 벼랑에서 물러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respect the rights of the people of Hong Kong, 홍콩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He said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홍콩의 성공, 기업가적인 정신, the vibrancy 활력 그리고 더 economic success 경제적 성공 이런 것은 has been built 세워진 것입니다. 무엇 위에 is autonomy 그 자율성 위에 in one country two systems 일국이체제라고 하는 그 자율성 위에 세워져 왔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That clearly is a threat. 바로 그것이 명백하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의장인 Charles m i c h e l 은 말하기를 그 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정도의 홍콩의 자율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w i l we'll l have a detrimental impact on the judiciary. 사법부에 대한 해로운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The rule of law. rule of law, 법의 지배, 어, 법치주의, 그리고 we deplore this decision,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개탄한다, 통탄한다, deplore,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티어게스를 맡고 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홍콩의 한 아주머니의 이 표정을 보십시오. 이 아주머니의 얼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평범한 어떤 사람의 얼굴과도 똑같아 보이는 얼굴입니다. 그는 티어케스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실은 그것은 박해와 민주주의가 손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 이런 모든 것이 응축돼 보이는 그런 아주아주 아주 슬픈 홍콩의 상징적인 박해받는 한 시민의 얼굴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The last UK governor, the last UK governor of Hong Kong 홍콩의 마지막 총통이었던 Lord Paton이라는 사람은 said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law marked the end of one country, two systems. 그 법은 일국 두 개의 시스템의 종말을 고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Jens Stoltenberg라고 하는 나토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is clear, 이건 분명하다. The China does not share our values. 중국은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몰랐나요? 중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산당만 영원히 정권을 유지하면 되는 그런 주의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디 r 크 c y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법치주의, the rule of law, 법이 지배를 해야 돼요, 법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곳에 모든 비리와 모든 부정과 모든 억압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존재하고 거기서부터 시민의 자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Japan called the law. 자, 일본은 이런 반응을 보였죠. 자, 그 법을 유감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대만은 이 자국의 시민들이 홍콩을 방문하는 것에 위험성을 경고했단 말이죠. 그리고 홍콩 내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There has been a mixture of concern for personal safety and defiance at the news. 그 뉴스를 접하고는 개인의 안전과 그 다음에 defiance 반발에 대한 우려가 뒤섞인 것이 있었습니다 디모스티스도 정당한 말하기를 several members had asked to be delisted. 몇몇 구성원들이 자 delisted니까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de라는 적도가 그걸 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록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it had decided 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to dissolve 해산하기로 한 결정을 했고 stop all meetings 모든 모임을 중단키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이 데모시스토 정당은 말하기를 The fight against the totalitarian oppression, 전체주의적 억압에 대한 싸움은 would have to continue, 계속돼야 할 것이다. In a more flexible manner,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계속돼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주시오 왕, 자이 데모시스토의 주요 어, 지도자입니다 야당 지도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죠 s a i d 말하기를 The law marked the end of Hong Kong 바로 홍콩의 종말을 그 법은 홍콩의 종말을 의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홍콩의 종말이란 다른말이라 The world knew before 이 세계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런 홍콩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는 거죠 But Democratic Party leader Wu Chi Wei 자 민주당의 당수인 Wu Chi We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would defy a ban 그는 금지 On a handover day march 그러니까 홍콩의 반환일이죠 반환일의 행진 근데 그게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바로 이 handover day에 대한 금지를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e South China Morning p o s t 는 그렇게 보도를 했죠 경찰은 plan to have 4,000 riot officers on standby 4,000명의 진압 경찰관을 스탠바이 시켜 놓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썼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홍콩은 앞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암흑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종원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뭔가 모를 어두운 암운이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운데서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자 신문에 조선일보에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했고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더라고 17명의 사진이 착 실렸는데 정말 저는 섬찟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에게 고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민주당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의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당장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전체 당을 차지해서 야당 이놈들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 상황을 분명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세상을 잘 바꿔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법입니다. 권력이 독재적으로 흘렀을 때부패하지 않은 권력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이란 무엇입니까? 두 개의 정당 또는 세 개의 정당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상대가 잘못 나가려고 할때 거기에 재갈을 물리고 그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야당이 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야당의 존재가 없었을 때그 여당의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와 비슷한 체제가 되게 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시민들의 권리를 짓밟는 쪽으로 그리고 그 당을 지지했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비정상적입니다. 이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뚜렷한 리더도 없습니다. 누가 이 일을 주도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 주도할 사람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정말로 불안하고 몸에 위험이 다가오는 그 느낌이 듭니다. 하루하루 신문 보기가 겁이 납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불안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